산에 가서 아담한 게 집을 짓고 산에서 조금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사는거 아내와 <목소리> 같이 사는거의 꿈이래요 그래서 산에서 산을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IMF때도 아 i m 그 고통과 상관없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거예요 돈이 많이 벌이니까 하루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구요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땅 사자, 장사, 뭐집 사자, 또출식가자뭐 하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해가지고, 막 사기를 당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 사람을 정리하고 있는 돈으로, 그 땅을, 화전면이 있는 그산 꼭대기에 가다놓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치울 자기가 지었어요 하나씩 하지만, 아내하고 같이 이제. 아내가 제일 더 건강해. 근데 집을 지어놓고 이제 아내를 위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유방암이 시작이 돼가지고, 1년 만에 죽었어요. 이제야 겨우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병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내그위피를 하나 갖다 놓고, 용정사인도 갖다 고 해들밤마다 그것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우면서 눈물을 즐면서 제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인생이 근데 인생은 그거보다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 줄 아는데 죽고 나서가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느냐 죽음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사는 람들이 알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것 종교적으로 치유의 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없어집니다 없어져 그러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정하고 확인하고 죽권난 다음에는 최고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있으라는 백성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였어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 저들은 복의 복을 받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어떤 민족이 쳐들어도 하나님을 다 막아주시고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는 만사형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섬기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축복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일법을 주신 것도 말씀 하나하나 다 축복이고 엄청난 능력이고 굉장한 기쁨이고 법의 욕고 응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사람은 잘 사람도 실증을 느끼고요 못 살면, 못 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잘 살면 모든 것이 편안하면, 실주를 느껴서 다른 뭔가를 자꾸 해. 다른 뭔가를 자꾸 하는데 그게 뭐냐? 죄와 관련된 일을 하게 돼. 죄와 관련된 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지겨워. 하나님 말씀은 잘 눈에 안 들어와. 기도 안 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고 구약에서부터 오래전에 내렸던 전설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소홀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알고도 왜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과 약속있난그 자리에서 멸망을 하느냐 는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항상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같이 하다구약의 율법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율법의 조건은 지금도 유효해요. 뭐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 율법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맹악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불순종할 때도 축복이, 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성취가 됩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 쳐야 된다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거를 귀찮은 걸로 기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수 코수예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이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 특히 구원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 네. 어, 구원에 필요한 주제가 있어요 아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고 몇 장에 나왔습니까 이불에서 2장, 4절. 하나님의 표적들. 하나님의 표적을 주신다. 기적과 능력을 주하신다 기사들을 주신다. 여러 가지 능력들을 많이 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나눠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성령의 나머지 은사,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느냐? 히브리서 1장 마지막절에, 누구를, 구원어들, 후사들을,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에 부리는 영인데 특히,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을 위한 도미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도움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어디 아플수록 도움미가 있어서 도와줘요 나이 든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실 때가 되면 요양원에 가서 도움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돈을 얼마씩 주고 요양보호사들이 있어서 도와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평생 우리를 도와주는 구원을 도는 천사들이 있다 할렐루야 그 천사들이 내 영이 영적으로살 때, 천사들이 내가 기도할 때, 그들이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짓지는 죄들을 다 가져가고 옆에서 나는 두지 못하지만 천사들이 와서 돕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하늘과 땅에내 자신의 믿음과 함께 한작품이 그냥 구원받는 것 말로 입으로 신어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의 내면에 구원 이면에 이렇게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조력자들이 있다 구원은 예수님 곧기이오 진리오 세명이니 나로말미암 측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구원의 그 이면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있다 영적 존재들이 구원의 힘을 더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 로고스적인 이 말씀이 레마자의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로고스적인 능력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낭만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시작. 나는 반드시 천국간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가게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간절하고 간절하게 뜨겁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리고 권면하는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구원이 흘러떠 내릴까영이하다고 이건 경고메시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경고메시지 내 반지를 끼얹는데 반지가 굉장히 비싼 반지가 빠져나가 버린거예요왜 세상에 재미와 즐거움이 항상 생긴다 한번은 나도 모르게, 집회 다 끝나고, 갑자기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그 장난처럼 세상 노래를 한번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어동추우야, 다를 한가 보수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픔보산잡가자 그래, 옛날에 했던 그, 그 노래를 다 알지도 못해요. 지나가다가 흘러들어 노래,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를 처음 소절만 딱 들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갑자기 보슬비또 사모님도 편곡을 해서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그게, 그래, 그게 원래 음은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한번 어렸을 때 들었던 것이 육체, 육신의 기회 한번 들리니까요. 이게 벌써 가되는 거예요. 나도 그들이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으니까 육적인 이런 것들, 과거에 들은 것들, 과거의 흔적, 과거의 배경, 과거의 습방, 습관, 습관, 습관이라그 습관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던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한번 괴로 들었던 그런 것들이 사람처럼, 마귀처럼, 귀신처럼 움직여서 내 영혼을 막대접는 거예요.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내구원관을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정도로 세상에 모든무안한 이런 습관은 중독성이 있더라. 과거에 내가 악습, 고추장 낙수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중독성이 돼가지고 나하고 니까사살아는 사람처럼. 이거를 부수기 위해서 날마다 복종하고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가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에서 구원에 이르느냐라 로바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구원을 신인하게 한다 그러면 구원이 움직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 빠른 도착도 있고 늦게 가는 도착도 있는데 그렇게 구원이 있고 구원열차처럼 구원이 움직임처럼 그렇게 묘사는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길 그래서 구원을 향한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항상 양나의 칼처럼 도움도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기독교인 것 같지만 신앙인 것 같지만 비스로이 우리 구원을 혼란하게 하고 혼돈서 럽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비주의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환상과 꿈과 이런거 보걸 신비주의라고 묘사를 해보내요 그러나 기독교 자체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꿈도 하나님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신비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같이 합니다.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은 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비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신비주의는 신비 그 자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불세대 책을 쓰고 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책을 읽는 사람이 주님의 의도와 맞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게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스러운 이런 경험을 기도를 통해사할수있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목회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 신비 기도하다가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말씀이 없어요 또, 말씀이 서도 말씀이 약해. 또,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너무 연약해. 말씀을 분별해야 될 때는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로만, 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로 오해를 제가 많이 받아서.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신비로움은 있지만 그 안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로고스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때로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다가 아랄주지로 영적 계시나 환상 이런 걸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한말씀로 아, 이것이 아닌데 말씀 아닌데 그것까지 어쨌든 완전히 오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경계선을 항상 있어요 같이 다 하는 거한이 경계선이다 네. 할렐루야 네. 자또한 가지 용납지 않니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해야 될 것이 있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해 버린다든지 용납해야 될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구원받에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지난친 한쪽으로 치우쳐 사는데 자 방언, 못 알아들일 필요 없다. 성경의 이성을 잘못해가지고, 지난번에 누구야? 신, 신, 누? 솔, 응? 신옥중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인 방언을 멈추게 만들고, 기독교회에서 걸자르게 하는 방언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여자가 찌꺼리는 말을 듣고, 어, 그럼 내가 잘못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한번듣고두번듣고세번들으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 도피처가 있는데 그 도피처 우리 재산 다 팔아서 가야 된다 그것이 그냥 솔로몬, 솔로몬 군도 솔로몬 군도 가 나? 아 피지인가? 네. 한마디만 솔로몬 이름에 먹책을 보내 피지라는 섬에 가가지고 돈을, 재산을 막 팔아서 그 사람들을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농장을 만들어서 피지 정도에 돈을 막 대기게 하고요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한번 미혹이 되니까요 완전히 목사가 되고 교주가 돼가지고 서로 뺨도 때리고 머리 끊이자않들리고 엄마가 자식 뺨 때리고 자식 엄마 뺨 때리고 아들이 아버지뺨 때리고 아버지가 자식 때리고 그 서로가 머리 치고 오독독 질트리면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충주하고 서로 욕하고 이걸 회계라고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건전한 이성을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신비주의를 경계하라. 용납지 아니한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가지는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나치게 이성 위주의 삶은 굉장히 골치 아프요 이성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까지. 믿음의 세계는 때로는 올인해야 될그 한계를 어 넘어야 될역사에 많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성격적으로가 좀 편하게 살아서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여기 더 이상 넘어가면 안돼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계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자기 이성의 한계를 정해놓았어 여기서부터 난 여기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태어나서 여기까지만 살다가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이때는 산에 가서 살 거야 나는 어디서 살 거야 이런 것도 다 한계 상황을 자기가 정해 놓은 거예요 같이 하시 하나님 명사하시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시도해 보지도 않으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자꾸만 정해놔. 내 스타일대로. 나는 A형이고, O형이고, B형이고, AB형이고, 나 스타일은 이래. 나 스타일은 이런, 이런, 이렇게 런 이런 살아가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믿음의 세계를 막 들어간다고 나오도록 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시험도, 내가 감당 못할 시험도 얼마나 많이 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내신다고 성경에 나와있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방해되고 구원에 빠져갈 수 있는 종류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앞에 나열한 열관 그런 것 뿐만 아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세상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만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전부를 아니다 그러나 물질이 좀 있으면 유용하게 살아서는 있습니다 자 현실제일주의로 사는 것도 우리 구원을 방해해요 왜냐면 구원은 구원받을 사람 현실 뛰어넘어 있는 일도 있거든요 믿습니까? 아멘합시다 예. 아렐로야 이 모든 것이 앞에 나열한 이 모든 것이 뭐냐 죄의 요소들 구원을 활수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활을 잡아 당기고 구원의 화살을 쏘았어요. 날 나가는데 목표는 정말 치는데 목표가 되기 전에 힘이 딸려서 중간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러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왜? 힘이 없는 거예요. 또, 구원의 화산을 쏘았어요. 퓨우. 쏴는데,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목표에서 빗나갔어요. 도달하지 못하고, 관역에서 빗나가고, 이게 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다 구원에도 정도가 있다. 장확실한 구원의 정도는 뭐냐? 요한복음 십사장 육절 중이 하시는 말씀. 내가 무엇 기요, 질요, 생명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들 올자가 없느니라. 네. 할렐루야. 네. 자, 이 구원이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곧길이다 내가 곧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네.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들 올자가 없다. 네. 그러니까 여름 불면한 진리예요. 천국가기를 원한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여러가지 능력 성병에나아주시는은사와 능력들 더해지자 최고의 최고의 네. 할렐루야 네. 거기다가 우리 구원을 돕는 도미들이 있다니까 성도님 힘내세요 송도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송도님을 지키고, 도와라고, 천사의 나를 보냈어요. 천사들이. 이수님이 막 기도를 해서 천사가 나왔다가 힘을 써서 막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땀도, 기도하다가 땀을 빨리빨리 리고 기도하다가 막 피가 터지고, 이거는 천사들이 옆에서 막 도는 일들도 있어요. 힘을 막 도해지는 거예요. 영빨이 막 빡! 타고 오는 것도, 내가 불을 져서영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내 영을 더 강하게 하고 성령께서막 불을 주시고 불을 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야 기도할 때시험을 이기고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째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네. 반드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자면 안 되는 거야. 네. 믿습니까? 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두 번째, 골로스 2장 질전에 있는 것처럼 믿음에 꾹 껴서야 하지. 무슨 일이 있 나는 믿음에 서야 해. 내가 흔들면 안 돼. 내가 경건한 방속에서 해야 돼. 내가 말씀을 지켜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골로사서기전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에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움직일 때도 할 때도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해 해고 싶은데 이렇게 저리르고 싶은데 내 억울을 이만누명쓰으면 욕, 욕, 욕도 욕못막는데 나보다도 못하는 것가짜는인간단한테 내가 이런 수고를 당하고 자식같은 사람한테 완전히 바보같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수고를 당하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참아야 하는 거야 주님 주님 저 참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너처럼 그래야 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허물을 덮고 구원받은 사람은 도저히 참지 못할 것을 참아야 된다 알았지? 같이 하자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굳게 생각 어, 믿음을 굳게 서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을 교회통을 지치고 할렐루야 아, 네. 얼마나 복잡합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껍데기나 내가 예수꿈과 다를가면 이게 아니라니거자 그래서 제가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고 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지금에막 있을 때 그때 항상 생각 나는 게 있어요. 지옥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니 내가 아는 사람들. 아, 그거 생각 지옥 한번 들어가면 야한마나통이는데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리어버릴수어 그, 내가, 우리, 형제들끼리 만나면, 서로, 말이 있을 안 될, 금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 알지, 이십니까? 형님,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잖아. 결상이지만, 말도 안되는 생각이지 내가 그 생각을 해버린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주셨던 우리 아버지 한번도 내가 얼굴을 번쭈려 우리 이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이 아픈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내 는런 자모님은 푸쉭이 보기 많으셔서 그렇게 딸을 만나고 사회를 만나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손부들을 만나서 중국으로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사모님 감사하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세상에다열반당하고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혹시 하나님이 지워되어 있는 영혼들을 한번만 천국가긴 하지만 참 좋을텐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황당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과의금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셨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승이라는 것을 주시고 거기다 양심을 주셨고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누구에도 감염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자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원해서 오셨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든지 거듭나지 않든지 하나님은 강요를 하지 않으셨어요. 뒤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실지 몰라도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 구길을 찾아서. 구원의 길을 찾아서 가야 하고 하나님의 성을 져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 이런 사랑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아서 뭔가 뾰족한 수가 있나 여기저다떠돌아다녀봐도 교회는 많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을 찾아봐서는 순례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가 천국을 향해서 나는 순례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밑그림을 다그려놓으셨어요 근데 이 밑그림이 움직여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거기서 새로운 메뉴얼 새로운 밑그림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보여줄 쪽 구원의 보여줄 쪽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게 하시요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안남, 나의 영적인 미지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본향을 찾는 나만의 강계였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나에게 구체적인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내비게이션이 네 있느냐, GPS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고 있는 구원의 내비게이션, 네 GPS가 최신형이냐, 없느냐.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 안내치지도 굉장히 중요해. 그것이 바로 성경말씀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효과가 항상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아바 아버지라고가 부르는데, 아바 아버지가 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자꾸 효과음을 내야 돼. 어떻게?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성령님은 나에게 능력치는 보이사성령님이시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 시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나에게는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10장 20절 9장 14절 마음에만 피 뿌림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당당 아나운서 시브리서 9장 14절 시브리서 9장 14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는요 아멘 네. 할렐루야 자또 10장 22절 10장, 10장 22절 말씀 합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불임을 받아 양심의 양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붙게 잡아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네. 자 언약의 속죄의 피는 예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이미 씻었다 참마음과원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할렐루야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최고로 비싼 아주 최고로 비싼 가치가 있는 고급기관이에요 기관 몸안의 오장육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 최고로 비싼 기관이야 이거는 여기 이 양심에서 생각, 마음, 행동, 말 내가 생각으로 잘못된 거, 마음으로 잘못된 거, 행동과 말로 잘못된 거, 내가 지금까지 모든 죄 이것을 해독하는 기관이 뭐냐? 양심에 이요 양심. 가짜다 주여. 내 양심이 다른 네, 양심. 가지 않게 없어서 할렐루야 양심 플러스 우리의 신앙양심을 하나 더줄여요 그러니까 신앙양심이 되건 가치를 더 많이 받고 또 감상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가 이것을 막정화시키는거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일반적인 양심으로도 정상적인 작동을 해야 되고요 신앙적인 양심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네. 내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건전하게 세상에 작동할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양심이 정상으로 되돌아지 않으면 사건이 일어나요 이번에 우리가 부산에 가서 오늘날 보니까 이상한 여자가 있고 이상한 남자가 술 먹고 그 호텔 유리를 깨고 막 두들려 부수고 막 난리가 났서요 술을 채가 그러니까 양심이 타락하는 요내 말이 내감정이내 눈이 나오 먹고 로가리 술을 고갱판죄고 갱판죄고 그러니까 양심이 이미 타락하고 더럽히니다막 하는 거야 경찰자가 다 위는 거막수갑딱쳐고더라고요자 우리 양심은 거짓말 탐지기 하이를 되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양심에 잘돌아가는 거짓말이 탕탕탕 배차가네요. 거기다 신앙 양심지 하나 더 있으니 영적으로 불결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살고 내가 잘못 살면 거짓말 탐지기 두 개가 막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정도로 있으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 이름으로 시하성을 잘 관리해서 구원을 향해서 움직이고 구원을 향해서 따르면 구원을 향한 순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